저잘 나오죠? 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자 어떻게 뭐, 목 목을 어떻게 어, 목은... 피아노 있으니까 스케일로 네. 푸셔도 되고 가볍게 한번 스케일로 번... 하실래요? 어, 어려워. <웃음> 네.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맞네요. 68. 음, 일단은 지금은 한번 불러 보시면서 MR을 키울지 줄일지 그 보컬 목소리를 줄일지 늘릴지를 그 리버브를 더 넣지 을 뺄지 그거를 이제 정해주시면 돼요. 그때는 알 그때는 알 이게 풀리잖아요 o o d and good and good and good and g o o 이 and good and good and g o 호흡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맘이 네, 봐주는 것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그죠 엄청, 엄청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리는지 예. 네. 이상 이상한데 제가 듣기에는 네. 녹음으로 들으면 훨씬 나아. 그죠. 신기해. 그거 있잖아요. 그 자기는 이미 되게 하이가 되게 많이 아니 로우가 많이 섞인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뼈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 이건 성악 아니야? 라고 하는 수준까지 하면은 어? 아 이게 맞네? 요도면 가요네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요 여, 벌, 여 발음에서 여겨줘. 어가 나와야 돼요 여겨줘 그렇죠 어. 아 좋았는데 아 이건 써도 될것 같은데 왜지? 우리가 살아왔던 음, 음, 이렇게 늘어지게 음, 아 라는 좋은데 알아 버렸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 어, 잘, <웃음> 이거 그 진짜 많이 하면 노, 진짜 많이 네. 것 같아요 무조건 녹음이에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네. 녹음을 왜 해야 되냐면 노래를 해보다가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네. 결국엔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보이스트닝밍 네. 배웠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안 지켜서 무너지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죠? 얼마나, 얼마나... 소, 소중한지 알아버... 이게 하나하나 다 지금 잡혀있어서 네. 평범한 나날들이 이렇게 다 잡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당연히 사랑하던 날이 네, 이게딱 했는데 생각보다 네. 기니까 이게 끝는 네. 것 같아요. 계속 좀 그렇죠.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게 진짜 너무 다다다다 네. 이걸 이게 길게 하기가 힘들죠. 이치거든. 예. 1 2아4 그러니까 이 밸런스 이 톤만 잡히면 어떻게 불러도 사실 별로 안 나쁘게 들려요. 예. 폼 네. 먹을 때는 내려가는 느낌으로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만 하면 돼요. 네, 네. 오케이. 알아볼 점만 하면 되겠네.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 <웃음> 역시 자, 일단 요걸 탈출하시죠 네. 아, 귀여워. 앉으시죠. 네. 아이삼 분짜리 하더니 진짜. <웃음> 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혹시? 빠요. 아 저도. 일단 어떠셨어요? 쉽지 않네요. <웃음> 발성은 사실, 사실 깨끗하게 나오기만하면 되는데 음. 여기서 그렇게 하면 노래랑 안 어울릴 때가 있잖아요. 음. 그때가. 너무 되게... 디테일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노래라면.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발성 연습만으로는 안 되고 불... 음. 알고는 있었지만 약간 네. 좀 몸으로 느껴지는 느낌. 음. 네. 목이 좋든 안 좋든 많이 녹음하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결국은 많이, 많이 하는 거에요 그런 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론적인 거들이되면은아뭐안 좋을 땐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안돼야 되는 거 아닌가? 발성하고 뭐잘 그걸 해서 집중해서 막 100번 중에 한 번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노래를 해보면은 아 결국에 이걸 정말 안안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몸으로 깨달으니까 다시 회복한 다음에 더잘 하려고 하고 결국은 네. 수많은 연습이 자신감을 만드는 맞아. 어차피 타고나지 않았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진짜, 그렇죠? 진짜 많이 해야죠 많이 하고 많이 연습하고 네.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시간이 좀 채워져야 음, 시간이 이런 채워져야 이런 매주 하면 진짜 많이 빨리 낼것 같아 녹음하다가 잘 잡고 가다가 한번 삐끗해서 잘못 부르기 시작하면 은 아, 계속. 입에 와면은 어?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온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갖고 그대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다음에 부를 때는 이거 신경 써서 불러야지 해서 또 완성하고 또 다음에는 이것도 신경 써야지 한 다음에 어찌됐다고 완성을 하는데 100% 막 제대로 잘될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막 후세 없이 다 녹음 완성이 되려면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끝에 이게 죽더어고 이게 이거는 저는 이거는 호흡 문제라고 고. 아 살짝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음정이 살짝 떨어지는데 그 옛날에 네. 저 고등학교 때 비브라토를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비슷한 거죠. 그때는 근데 일부러 뺐던 거고.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 연구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진짜 노래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호흡이 네. 자기도 모르게 빠져도. 네. 알아서 오지 애가 조절해가지고 피치를 맞춘대요. 빠져도. 뭔지 알아? 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감이 정확해졌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컨트롤이 따라온 거예요. 네. 저는 음정도 네. 이게 사람들 음치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 컨트롤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답이죠. 정답이죠. 제가 막 연습해가지고 네. 호흡이 밀거나 음. 뺄때 음정 이 유지되게 이게 어느 맞아요. 훈련이 되면 어느 네. 어느 순간부터 네. 자동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음. 이게, 이게 보세요. 보세요. 네. 네. 밴딩이. 네. 제가 솔를 낼, 그러니까 시키라고 쳤을 때 네. 솔를 낼 거면 파솔를 낼잖아요 파솔를 낼 거면 미파를 낼잖아요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노래 미파솔를 한도 쉬러스 파미레잖아요 밴딩이, 이게 밴딩을 제가 파를 낼 거면 그 저는 미파를 해요 네. 솔를 낼 거면 파솔를 내고 네. 그러니까 시도랑 미파만 그러니까 3, 4도, 7, 8도만 반은 밴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혹은 뭐뭐 뭐 텐션이 있어 가지고 뭐. 뭐,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반은 밴딩 하겠죠. 근데 이게 밴딩이 하는 밴딩을 내느냐 네. 반음 밴딩을 내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심해요. 아. 근데 여기는 하는 밴딩을 해야 되는 대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하는 밴딩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깊게 들리죠. 그니까 밴딩 음도 사람들 다 모르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 되나요 이거면은 안 되나요 이 밴딩 음도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이 노래를 네.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연습하면 진짜 네. 그 노래 되게 잘 되겠다 엄청 뜯어야 돼요 게다가 사실 한 곡에 적용되는 게 네. 다른 곡에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르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레코딩 할때 도는 게 따로 있는데. 지금 이거 튜나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엄청 느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여기서 이랬구나. 그죠. 이런 버릇이 있구나.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할 네.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근데, 증명을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웃음> 내가 듣기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아요. <웃음> 약간 느낀 거는 <웃음> 그 얕은 소리는 네. 진짜 그냥 못 쓰는 소리다. 아이 소리. 아 이거는 네. 쓸 데가 없어. 그죠. 절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이건 쓸수 있는데. 아, 이건뭐써요 소리가 아무리 크고 막 빵빵해 놔도 못 써요, 이거는. 그 노래에 어울는 노래가 없어요. 가 살아왔고 범아 소중한지 알아 어. 아, 됐어요. 화장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처음이에요? 그 뭐냐, 결혼식 때. 아, 결혼식 때. 저는 커버를 할 때마다 화장을 하요전 영상 찍을 때그 뭐냐, 강의 올릴 때도 전 화장하잖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이름은 뭔가요? 오늘 이름이요? 뭘로 하죠? <웃음>